동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가점, 예정지, 예정지도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체를 다 아울렀습니다. 자, 동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청약 전문가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함께 합니다. 살치 채널 박 대표입니다. 월룡이 박지민입니다. 네, 대한민국 넘버원 청약 전문가. 아, 네. 아, 아, 아, 아, 민망해요. 아, 민망해요? 네, 계속 할 거예요. <웃음> 자 여기 동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동탄 전체를 한번 훑어 네. 주신다고 해요 저는 그런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정말 정말 놀라운 대표님이 번거로워서 잘안 하시는 그런 거를 <웃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도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예상 분양가 그리고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하는데 괜찮나? 그리고 아무래도 좀예확이다 보니까 물리센터도 있고 견전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도 지금은 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동탄 너무 좋아 살고 싶어 나 생활권이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게 동탄 지도 네 동탄 지도입니다 와 이게 다 집이잖아요 그렇죠 집이죠 네, 여기에 다 집이 들어서는데 네. 내 집은 어디에 있나 아이제 어, 여러분들의 집이 될 여기입니다 아 여기가 신동탄주거 문화타운인가? 그쵸 거기에요? 네 이름이 엄청 길어요 신주거 문화타운 아 신주거 문화타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전북라리니니까 <웃음> 네. 신주거 문화타운, 신동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아 그래서 신동이구나 어? 네 아니 죄송해요 수원에도 신동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막 아, 던졌네 네. 네. 저슈퍼주니어도 있고. 아, <웃음> 야자 <웃음> 여기가 네. 여기죠? 역아동탄요네 아. 여기를 필두로 네. 자 시범단지가 쫙 펼쳐져 있죠 거기가 시범단지이고, 시범단지가 가장 지금은 인기가 많은. 그쵸, 동탄역 네. 로데켓을 하고 더불어서. 가까우니까. 예. 그럼 위에는 업무지구. 업무지구. 네. 밑에가 이제 문화 디지털 밸리. 음. 그 다음, 이제 11제 상가라고 불리는 데가 이쪽이에요. 그 그러니까 동탄에서는 예. 많이들 이제 몰려 계시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면 여기가 호수구요. <웃음> 아니, <아이>, 또 파란색으로. <웃음>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예, 네. 호수. 예, 호수. 네. 호수변에. 네. 예. 호수 또 최고의 위치, 쇼핑센터들이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주상복합 우미린 2차가 있고요 어 예. 저 여기 분양하는 데한번 가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상품성 예.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드렸어요 <웃음> 아 옛날 몇년 전에? 예예예. 예, 예. 그쵸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여기 리베라 CC 컨트리클럽 있고요 <웃음> 주별로 <웃음> 목동 등등 그 다음에 <웃음> 여기 위쪽에 먼저 입주했던 네, 단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음 그래서 생활권들이 요 굉장히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동탄이라고는 하지만, 네. 동탄 자체가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그쵸. 지금 생활권 별로만 나눠도 뭐 4, 5개 네. 그 이상이네요. 그리고 네. 가구수가 11만 가구예요 음... 네. 네. 광교가 3만 3천. 11만 가구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3명씩만 산다고 해도 그쵸, 30만, 30만 명인데. 엄청나죠? 와. 분당급 규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 지금 내 집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디 여기가 지금 남은 네, 예, 남은 곳입니다. 여기서 104블럭 분양했고요. 음. 신혼희망타운. 네네네. 여기 제일 풍경채 이제 나머지가 분양이 네. 나, 남았습니다. 그럼 요거 3개 빼고 다 나머지는 남은 거예요? 네, 예, 남은 거예요. 와 아, 이거 좀 광고 영상 같다. <웃음> 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전혀 아니에요. 예, 남긴 오. 했지만 하나 네. 주목할 것이 네. 어떤 거는 행복주택, 음. 또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빠지겠죠. 음. 특정 조건을 갖추신 분들만을 위한 단지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계산해서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10개 중에 그래도 한 6개 정도는 예. 민영 아파트로 분양을 할것 같습니다. 아, 이 전체에서. 네. 오, 그러면 좀 임박했다. 이런 것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임박했다. 아까 보니까 파라원 2차? 이쪽이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분양 원래는 작년부터 분양이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또 맞아요 올해 또 겨우 두개 분양했잖아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 뭘 분양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네. 나오는 대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오는 대로 네. 조건이 어떻게 되죠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가 투기 거래지구예요 85조 이현 100% 네. 가점제 초과는 50% 가점제 여기 동탄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크게 두개 이지 신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쪽은 검단이고 음. 남쪽은 동탄 이신도시 음. 서울분들한테는 동탄 이신도시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 네. 인식이 있다고 하면 그 출퇴근을 오산, 그쵸 네. 오산 세계 이지구나 음. 평택보다 좀 멀다 이런 음.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애 보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 오른쪽 지도에서 A 몇 블록 글씨가 작잖아요. 키워드 검색해서 따로 보시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A51 블록부터 네. A62 블록까지 있고 예. 또 다음 장에서 볼104 블록부터 107 블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이 블록 수는 약 예. 20개가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예, 15개 내외에서 보시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신, 신, 주거, 죄송해요. 그 문화타운. 문화타운. 주거 네. 문화타운에서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예, 보는 방법은 이래, 예. 이래요. A51블럭에 예. 60제곱 초과가 예. 678세대 분양. 640, 예, 네. 네. 85제곱 초과가 142개 분양. 51블럭이 어디죠? 51블럭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51블럭. 네, 51블럭. 5 51 1블은 이렇게 된다. 오, 어, 그렇죠. 좋네요. 예. 확대가 되니까 아, 좋네요. 어, 확대가 돼요. 역시 아이패드 네 <웃음> <웃음> 이거 광고 영상이 좀아예 그렇죠 홍보 애플도 좀 영상을 협찬이 <웃음> <웃음> 없어 네, <웃음> 네 다음 52블럭 네. 52블럭 네. 8 5제곱 초과도 있죠 130개 음 이렇게 왜 표시를 했냐면 네. 투기괄지구라서 예 100% 가점제가 85제곱 이하에서 적용되니 아 점수 낮으신 분들은 초과 물량을 미리 추첨제 그쵸 오오 여기 5 2블록 바로 밑에 있네요 네오 그러면 a 5 3블록은네 50제곱 이하잖아요 네네 아 추정은 가능하죠 아 가점만 네 가점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0 0 0공등으로아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어 그렇군요 그 다음 a 5 4블록도 네. 어, 연속해서 이제 공공임대 성격 블럭은, 유 이웃하지는 않은, 않지만. 네네. 네, 소형 위주 민영이 나올 것 같다. 음. A55 블럭은, 이제 85조 초가 101개가 있다. 아, 55 블럭 여기죠. 그렇습니다. 음. 그 이, 지, 어, 토지 이용 계획도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어, 순진하다 설명 있잖아요. 여기 하천 지나가고. 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1 8이라고한 거는 아니, 네. 숫자가 18번째 지정된 아. 거라는 거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터하고 체육시설도 있다는 거죠 아 이거 혹시 자료를 네. 대표님 카페 가면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아 예. 네. 그럼 링크를 드릴 테니까 네네네. 그 소개란에 예. 아마 보시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A56블럭 네. 지도에서는 훌쩍 넘어가야 되겠죠? 완전 구석 오브 구석이네요 아 자연과 함께하네 순놔야돼 자연과 함께하는. 그래도 이제 팩트는 팩트니까. 아, 네. <웃음> 네. 변하셨어. 네. <웃음> <웃음> 8 5제이하야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음, 7 4 8 4 음. 위주로 구성되겠죠? 천세대급 확인. 음, 57-1, 네. 2. 이게 2야는, 이거는 진짜 장기전세로 뽑아질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50제곱 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20% 이하.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57-2블럭은 어 그래도 민영으로 있죠? 네. 민영. 네. 그 다음 58제곱. 네. 여기 있습니다. 음. 85제곱 초과 물량 419개 있죠? 네네. 그 다음 59A. 예. 85제곱 초과 있습니다. 395개. 음... 그 다음 분양했던 거가 60제곱은 분양 끝났죠? 음... 아니, 60블럭. 예, 60블럭. 여기가 제일 품경체 분양 끝났고요. 예. A61블럭은 네. 85제곱 초과가 387개 있습니다. 어 거기군요. 네, 좋죠. 네. 유치원, 초등학교, 어우, 다 고등학교 네네. 밑에 있는 단독 부지, 음... 근생까지 있어서 여기에는 학원가가 좀 형성되지 음...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학원가 나온 김에 어디 또 근생 단지가 있나 보면 위쪽에 있죠. 근생이 써 있네요, 이렇게 근생 네. 이렇게 상가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그렇죠, 것들이죠. 네, 상업시설들이. 네, 그다음 이제 분양 끝난 거 A 6 2 블러 이게 호반이었죠. 음... 반을 분양했고요 여기까지가 51블럭부터 62블럭까지고 네. 어, 104부터 107 볼까요? 네. 위치 먼저 확인하면 네. 104는 여기 신혼 이만타운을 분양 끝났어요 아, 어, 끝났군요 네. 105도 왠지 신혼 이만 타운 정도로 뽑아질 음... 것 같죠, 아요5 0 0세대나 됩니다 105가 바로 옆에 있죠? 네, 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이게 일반 분양, 민간 아파트로도 분양 가능해 보이고요그 음. 다음, 위로 가면, 106하고 107 있습니다. 106, 107. 네. 106은 85조곱 초과 물량 있고요 네. 107도 85초과 물량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동탄을 다 훑어봤고. 네. 그쵸? 자, 여기서 네. 이제, 이걸 살펴봐야죠. 뭘 살펴보냐. 살펴봐야죠. 음. 우선은 청약. 네. 먼저 끝난 것들. 네, 끝난 것들. 네. 네. 분양가가 얼마였고. 네네. 네. 당시에 가점 컷 경쟁률. 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약홈에서 동탄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네. 모집 공급을 보면 작년 11월 12월 음. 나왔고요 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제일풍경채 후반 음. 6 2불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는 거예요 네네. 일단 제일풍경채는 이제 40평 위주로 공급했고 음. 5억 6천이었다 네네. 우리는 국민 9평으로 보면 네. 후반에서 국0의만 84? 네84 네. 네, 4억 4천 음... 4억 5천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 5억이 안 되는 분양가였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항상 이제 또 점검하는 거 있죠? 우리 이거 했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안 그... 나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쭤보기도 전에 <웃음> 여기 우리 찾아야 되겠죠? 거질문은요 본 아파트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음... 거주 의무, 전매 제한도 있잖아요. 네, 전매는 10년간, 10년간. 전매 금지. 네, 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후에도 음... 그 음... 아, 거주 의무가 가... 5년, 그렇죠. 그리고 당첨되고 입주한 날로부터 이제 5년인 거죠. 네. 네 중간에 5년 살원시간가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10년간 전매 금지, 그렇죠. 기준이겠네요. 분양가도 그럼 대충 뭐그 예. 정도 수준으로 4억 5천에서 5억 선 네.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 이거 머릿 속에 넣어두고. 얼마나 가점이 돼어야지당첨을 받았냐. 음, 지금, 제일 풍경체 퍼스트이어. 네. 제일 네. 풍경체 퍼스트이어는 50%의 추천자가 있었죠. 네. 음. 네 화성시민, 당해 기준에서 62점 컷, 58점 컷 할만했죠. 음. 네네. 그 다음에 기타 경기 기타 지역에서 어차피 떨어지면 기타 지역으로 가니까. 그니 그러니까 기타... 당해에서 한번 경합하고, 기타 경기에서 한번 경합하고, 네. 다시 기타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기타 지역의 최저 컷이에요. 음. 63점, 61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4제곱이 있었던 호반을 보면요. 네. 74제곱하고 84A, B를 분양했었고요. 네네. 네. 74는 화성, 56. 84는 58, 56. 음. 아무래도 중대형이 더, 요즘 인기이고, 네,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아까 몇 점이었죠? 아까 이제 58점도 네. 나왔었고, 화성 당해서는. 네네. 60점도 있었나요? 네, 6 0점 있었죠. 음. 그 다음, 이 정도를 염대 두고, 저희가 청약에 임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 기타 지역도 보면 60점 컷, 네. 60점 컷, 61점 음... 그래서 60점 후반 점수는 아닌데 네. 50점 후반에서 60점대 중반까지는 머릿속에 음... 넣어주시고 기타 지역 음... 네.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네. 그럼 얼마 네. 벌수 있을까? 아, 얼마 벌수 있을까? 네. 깜짝 놀랐어 네. <웃음> 자, 얼마 벌지 확인 알려주세요. 예. 사례, 네. 이, 이때는 호갱으로 봐야죠. 네, 호갱으로. 이쪽 화면을 보면요. 네. 다른 거안 봐도 돼요. 그거 아세요, 대표님? 뭐, 어떤 걸 알죠? 그 신도시에서요. 네. 1등 아파트. 꼴등 아파트. 네. 가격 차. 아, 가격 갭이 얼마나 나는지? 네. 아니, 안 나지 않나요? 두 배입니다 아, 두배요 예. 네. 오, 그렇구나 <웃음> 아, 감사합니다 리 <웃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 1등 아파트가 18억 네. 하잖아요 네, 그럼 2등 아파트가 9억 아니, 꼴등 아파트가 9억 합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요 아... 저는 이제 3배까지도 혹시 차이가 날까 싶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고 네. 물론 연식이 뭐 10년, 15년 겁난 같은 데는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인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비슷한 연식에서 1등하고 이제 꼴등을 음... 나름 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팩트니까 네네. 얼마 벌지가 중요한 차나요. 후... 그럼 동탄에서 가장 그 1등은 시범단지하고 동탄역 롯데캐슬이겠죠. 음... 근데 시범단지 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이 인근에서 보면 어 가장 가격이 낮은 단지가 있습니다. 네. 반도유보라 10차라고요. 네. 어 34평이 일단 호... 실거래가 찍힌 게 6억 중반이에요. 음... 네. 그다음 어이 목동이라고 있는데 어 8억이 음... 이제 높은 가격입니다. 주변에서. 아,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네. 생각하고 있냐면, 아, 이래서 우리 채널의 영상이 조금 인기가 덜하지 않나 싶었어요. 아, 왜냐하면 보통 좀 자극적인 영상 만들면 이거부터 던지거든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10억 버는 거예요. 자, 10억이 들어합니다 <웃음> 자, 보시죠. 그렇게 해주세요. 아예 <웃음> <웃음> 네, 성격상 못하겠어.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네. 뭐가 이제 결론 일단 놓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배경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아 뭐, 속상하네 갑자기. 아, 그럼 찜만 보시는 네, 거예 네, 그렇죠. 네. 분양가는 이제 사업 중반이라서. 여기가 지금 어디죠? 이게 신주거 문화타운이고요. 신주거 문화타운에서 예, 네, 반에 분양인 겁니다. 음. 아까 뭐 100몇 제고, 50몇 제곱다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음. 저희가 본 지역인 거죠? 그 그렇죠. 처음부터 잡고 네. 있는 지역인 거죠? 네. 호수 부영 쪽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워낙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상업지하고 호수도 볼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제외하고, 음. 그럼 이 목동 1등 단지 힐스테이트 하고요. 네. 그 다음 밑에 반도. 유네라이 중간 정도는 충분히 위치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적정가는 7억에서 8억 사이. 네. 그러면 마진은 3억 전후. 아, 투자금 있잖아. 대비하면은 괜찮네요. 그죠 훌륭하네요. 네. 어 그러네. 이걸 먼저 던져야 되는데. 네. 네. 먼저 던져주세요. 어, 두배 법니다, 여러분. 네네. 두, 두 배입니다. <웃음> 두 배? 네. 어, 두 배, 어쨌든. <웃음>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시세는 7, 8억 정도 되고 분양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신다. 네. 경쟁률이나 가점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 정도 될것 같다. 네. 네. 지금 다. 살펴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탄의 미래. 동탄의 미래, 네. 아, 동탄 이제. 곧 폭락할 거야? 동탄만 폭락하나요? 폭락하면? 오. 오 네. 경부라인이잖아요. 네. 형님, 형님, 형님, 먼저 폭락하시겠죠. 음. 그러니까 강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동탄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삼성이 주변을 포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수험 삼성, 삼성, 기흥 음. 삼성, 평택 삼성, 천원 삼성. 음. 그렇죠. 동탄에서 다 청약, 그 청약이 아니라. 네네. 출퇴근이라는 네. 범위 있어서. 음. 이제 강남은 이제 그대로 음. 있고. 그대로 있고. 삼성이 많아, 망하면 동탄까지는 영향이 있겠죠. 어, 확률이 아주 낮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다면 죠그렇 어쨌든 실거주 그리고 직장에 가까우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동탄이라는 곳이니 이곳이 급격하게 막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좀 확률이 낮지 않나 그렇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 아 공통적인 네. 의견입니다 네. 아 공통인데? 네. 네. 어, <웃음> 네. 왜냐면 이런 주거단지가 10만명이 넘게 사는데요 네. 네. 네. 말이 안 되죠 어,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 내 집이면은 큰, 뭐, 그런 관련이 없다. 네. 관계없다. 내가 살 집만 있으면, 네. 괜찮죠. 그렇죠. 3차 대전이 기안 일어나야 되는데. 네. <웃음> <웃음> 의외로 또 집을 사고 나면은 시세에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아요. 뭐, 오르나 보다. 음. 떨어지나 보다. 뭐, 그 정도지.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 그리고 실생활, 뭐, 생활권, 이런 것들 고려해서 청약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어요. 대표님께서 지금 만들어주신 영상이 저는 굉장히 값진 영상인 것 같아요. 함께 만들었죠. 아, 아, 감동. <웃음> 네. <감정>. 네. <웃음> <웃음> 왜냐하면 이렇게 다 짚어주는 영상이 저는 못 봤어요. 인기는 난 이제 몇개 찍어주고, 이런 데 나올 거니까 여러분 청약하세요. 돈 많이 벌고 이런 영상이 있지만, 동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영상은 예, 저는 못본것 같고요. 대표님의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음.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회수 0만 가니까? 아, 0만 가자. 네. 아, 네. <웃음> 자,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무주택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넘버원 전문가 대표, 네, 박지민 대표님도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Turns and faces